한번 잘라보세요.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웃음> 깜짝이야. 민서 <웃음> 씨 해산물 좋아하세요? 진짜 완전 진심인 편입니다. 해산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전복이랑 해삼이랑 개불도 좋아하고요. 뭐 호불호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해산물이 비싼 음식인 줄 몰랐어요. 친척이 횟집을 했거든요 제 간식으로 막 오징어 회 이런 거 주니까 아,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구나 했는데 서울 가서 횟집을 갔는데 아, 너무 비싸더라고 제가 평소에 유튜브 콘텐츠로 이렇게 손질하는 법을 많이 보거든요 아 어, 진짜로? 이거 잡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아, 사실 잡아본 적 없어요 이렇게 센 거를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 아 이미지 트레이닝 네.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죠? 하나당 5분 안에 다할수 있어요 어 진짜? 아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네네 유진이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왼쪽부터 뭐예요? 이거는 멍게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뭐요? 예 이건 진짜 모르겠어. 검색해보니까 돌멍게래. 아... 뭔 차인지 모르겠어. 그냥 딱딱해 모여서 돌멍게인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삼. 어, 해삼. 그리고 이게 개불. 자 개불 왜 이렇게 검은색이에요? 왜 이렇게 까네요 얘. 원래 핑크색 아니에요? 자연산은 원래 까맣다고요? 이게 자연산이래요. 오씨 물물 물을 뽑네요. 아... 아... 안녕, 난 개불이야. 끌어. 아... <웃음> 제가 그럼 해도 될까요? 먼저. 어 네네네네 보여주세요. 여러분 개불은. 피가 나와요. 사람 피 색깔이. 어, 왜 그렇죠? 한번 만져 봐요. 아, 진짜 이전뭐라고 아, 아, 동질감이 느껴져 가지고. 아, 빨리 만져 보세요. 눈 감고 만져 봐. 어, 그러네. 느낌이. 이게 오! 오, 이스칸 익숙한... 아, 이스카데. 아. 아, 답상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이 모양이 이거 말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돈까스 먹기 전. 아! 오, 야, 저 뭐야 뭐야. 어, 갑자기 문 아, 어. 아 돈까스 먹으러 가기 전. 요즘 모습이라고보여주면 <웃음> 돼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음. 때리거나 막 자극 주면 딱딱해지나 해봐 터치,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오? 오 딱딱해 오 딱딱해 오얘 예. 흥분했어요 지금 아 부러워 자 일단 어떻게 하냐 앞과 뒤를 이렇게 잘라줄 건데요. 네, 앞이가 그, 똑같은 네그앞 네, 이제 내장이 나올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긁어내서 씻어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검놓잖아요 그런 무슨 소리예요 아니 다 까맣한 소리예요 그럼 자르면 까맣색 물이 나와요 한번 잘라보세요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으악! 으악! 아씨, 깜짝이야 야 아, 깜짝 놀랬잖아 너칼 들고 있는데 위험하게 그렇게 하지마 아 너무 놀라요 아 어떡해요 아니 칼 들고 하지마 내가 네가더무서워 조심해 너칼 들고 있다 나 오른쪽에 나 있다 오른손은 가만히 있으면 손으로지랄래 알았지? 오른손은 가만히... 아왜 아, 아프대. 아프다고만 하면 정말 아... 아플 것 같아서. 아프대. 나못 하겠어요. 뭐야? 자기가 할수 있다면서. 자기가 할수 있다면서 저렇게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 피가 많이 튀기기 때문에. 네. 어, 왜 이렇게 말캉말캉한 거지? 아! 아! 이거는 붉은 이거는 똥똥색이다. 똥색. 아, 푸스, 트, 트, 트, 트, 트. 오! 야, 진짜 피가 나는데? 오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갑자기 홀쭉해졌는데? 어 근데 뭔가 그럴싸해요 당신 자그다음가운데 갈라 네근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물로 식는 거거든요 오 어, 벌써 내장, 맛있겠다 내장을 좀잘 뺐나? <웃음> 당신 이런 디테일한 모습까지 있었어요? <웃음> 저 진짜 해산물 킬러예요 해킬 해킬? 해킬 해킬 너무 까만데요 이거?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까만색인데요? 개불이 먹물이 있나요? 됐다 그거 한번 씻어 와야 될것 같아요 네 씻고 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짜장이에요 짜장면 야 이렇게만 보면 약간 수술한 것 같잖아? 의사 선생님 된 느낌 <목소리> 석션 왜 <목소리> 이러면서 자 왔어요 검은색이죠? 진짜 볼품 없다 그큰게이렇어요 서양에서 잡히면 이렇게 검은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인분이 잘게 잘라 줄 거예요 오, 손 젓가락 조심하시고요 제가 칼질은 잘못하니까요 괜찮아요 조심하긴 해요 어여요야좀 천천히 좀해자 먹읍시다 개불 특징 잡기 힘듦. 얌. 음,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이거는 개불은 솔직히 식감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하. 음, 맛있어. 비린내나. 피비린내. 근데 너, 비린내 비린내. 너 해산물 비린내는 좋아한다지 않았나? 음, 너무 피비린내 많이 나는데. 꼬독꼬독 맛있죠. 전 맛. 개불 처음 먹어봐가지고. 진짜? 응! 근데 만약 내 취향 아니다. 전복 느낌도 나고 바다향 나는 되게 쫀득쫀득한 전복 같은 음. 식감이 좋아서 먹는다 자 다음은 해삼을 할게요 해삼은 아주 특이한 생물이에요 이게 바다의 산삼이라고도 부르는 친구고 해삼의 재생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얘는 늘지 않아요 맞아요 얘몇 살인지도 모른다면서요? 맞아요 자르면 다시 부활해요 그니까 해삼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해삼! 자이 친구도 앞이랑 뒤를 잘라줘야 되는데 네? 그 이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해삼 이빨이 있군요 어. 자 양쪽 끝을 잘라볼게요 그도 잘랐어요. 어? 이게 이인가? 이빨을 제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이게 똥 같은 게 있어요. 어, 똥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 와, 갑자기 해산물 기억이 안 난다. 와, 개맛있겠다. 나 이렇게, 이렇게 센 거를 가악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어, 진짜? 어. 차가 진짜 얼마 안 나온다, 근데. 해산물이 비싼 이유가 있다니까? 그니까. 러 진짜 얼마 안 나와. 자, 먹어볼게요. 그냥 고독고독한 게 맛있더라고. 옛날에 싫어했는데. 맛있어? 응. 먹을만해 응. 바다비빔네 진짜 완전 나. 이 식감이 진정한 오! 해산물의 식감이지. 음! 해삼은 이 씹히는 게 되게 크잖아. 그래서 요거 비빔밥 같은데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다음 거 멍게입니다. 이 멍게는 이 봉우리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입이랑 항문이라고 합니다. 예. Yeah. 떡구멍이랑 입을 잘라줘야겠죠? 이물 나와요. 백 프로 이거. 봐봐봐봐봐. 어, 어, 물이 좀 많이 나오지? 어. <웃음> 어우 되게 야거스네요 톱질하는 기분인데 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열어줍니다 이렇다 살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잘라가지고 니 먹고 나 먹고 나이 먹을래 그래 자 약간 감 같네요 어 홍시 느낌 어어와개 어, 어, 어. 맛있겠다 진짜로 바, 이게 바다 비린내 <웃음> 끝판왕 <웃음> 어, 아,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웃음> 아 바다다! <웃음> 아 바다다! 와, 바다다! 바다다! 역시 이게 바다 냄새 나는 거는 이 초장에다가 이렇게 듬뿍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듬뿍 찍어가지고 바다다다! 바다다다! 뭔가 익숙한 맛. 자주 먹었던 맛. 엄청 부드럽다. 와! 아 바다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바다가 보였어요. 저도요. 내가 지금 바다 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 자, 다음은 돌멍게인데요. 돌처럼 생겼어 돌멍게인가 봐요. 잔으로 쓰지 않아요? 이 냄새는 딱 초여름 냄새가 나. 초여름의 바다 향기. 한 번에 잘라주세요. 물이 많네요. 물을 신발. 여기다 좀 짜. 우와. 단면이 보여요? 네. 짜잔 돌멍개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뻐. 그러게, 보석 같다. 리치 같아, 리치. 됐다. 우와. 오. 이야, 우리 스튜디오에 바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오. 돌멍스 돌멍스 이거 비린내가 잘 안나는데? 어 진짜? 아까보다? 아까. 어 그러는데? 음! 얘가 더 맛있다 인정 앞으로 멍게 말고 돌멍게 시켜먹어야지 어 얘가 진짜 더 맛있다 응 음, 훨씬 맛있는데? 여러분 멍게 말고 돌멍게 시켜주세요야 이거는 바다 비린내가 하나도 안나 응? 아 끝에 살짝 난다 끝에 살짝 나는데 어. 멍게는 진짜 냄새부터 바다인데 이건 아니다 좀 이상한게 여태까지 했던 거 있잖아 맛은 다 똑같아 그냥 바다 맛 근데 식감만 좀 달라 비교하면은 개불은 되게 쫀득쫀득 응 음. 해삼은 오독오독! 네. 멍게랑 돌멍게는 부드럽다 최근 어, 해산물을 손질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워낙 많이 해봤어서 그러니까 되게 훌륭하던데요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앞대가리, 뒷대가리 떼주고 가운데 배가 들어와서 내장 빼시고 물로 헹궈서 잘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해서 집에서 해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렇게 때문에 그냥 뭐 하지 말고요 어. 시켜드세요 시켜드시면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해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습력보다 아래 든게 없어가지고요 수율이 엄청 낮네요아우 비린내 크기에 비해서 나오는 게 이따 밑에 네. 비싼 게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죠 유진제코베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손질하기, 손질하기 대성공 안녕 지분전 바닷속 파인애플 네네 소원 일성.